카메라가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그, 지금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1시 반이 됐는데 저도 이제 자야하는데 아직 일이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당신들도 이제 거의 밤을 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내일 일정 있어요? 있습니다 유기견 봉사 가가지고 잘 됐다 나도 내일 9시부터 일했는데 그러면 다 같이 밤이나 새자 다 같이 밤이나 새자 뭐다 밤새! 뭐하고 밤새요? 뭐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네. 근데 중간중간 제가 검사할 건데 잤다 벌칙 끝까지 샜다 어. 아, 그러면 선물 오! 어?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짜잔! 오! 짜잔! <웃음> 이 쓸데없는 라이트이 아, 쓸모있는 라이터 때문입니다! 와... 아 그래서 냉장고에 라이터를한 박스 넣어놨어요. 먹고싶은 만큼 드세요. 그... 자, 그러면 이라이터와 함께 다같이 밤을 자자!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은 얼마나 주문죠 1월 화수 합쳐서 12시간? 1월 화수 합쳐서 12시간과 어제 2시간, 음. 어제 3시간 과연 효과가 있는지 네. 다같이 밤을 잘 보자 일단 현재씨가 아. 나도 일하러 간다 좀 이따 봐요 자 이제 하라는 음료수 광고는 안하고 네. 맥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 응. 저는 약간 조금 이거 좀 로망이었어요 일하는 곳에서 맛있는 맥주 난 맥주 이거 담아 좀 취해요 잘 들겠네? 그래서 저 이만큼만 마실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있어 남은 건 누가 먹어? 내가 먹지 뭐 <웃음> 내가 먹지 뭐 아니 저희 또술좀세니까 음, 응. 저만 술잘 먹으니까 저 혼인 맥주 한 캔까지 는 음료수잖아. 맞아. 저는 세 캔도 음료수요. 아 어, 진짜? 어. 근데 맥주는 빨리 취해요. 네캔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음... 그럼 세 캔이 음료수가 맞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는데. 그러니까 알딸딸해요. 네캔 먹으면. 음... 기분 좋아지는. 지금도 알딸딸해 보여. 요 그래요? <웃음> 저만의 착각인가요? 네. 근데 진짜 잠이 안 오긴 해. 어, 그거는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카페인이 빡세게 들어갔는데 상승효과 있는 성분까지 다 때려박은 거라서. 음... 음, 상승효과가 있구나 잘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 저라이트 먹는데 졸린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이겼구만 어? 저는 이렇게 오래 갈 거예요 이런데도 오래 이제 벌써 쉬했는데? 아 근데 난 유진이한테 너무 감사한 게 같이 남아주겠다 해서 너무 감사해 그니까 음, 저 고맙다 유진아 저 의미심이장하면 추정이 뭘까? 그냥 남아준 걸로 합시다 언제? 아, 애따따리 빨리 되네 그치? 맞아 전 이미 이분 취한 모습을 봤어요 어? 주량이 어떻게 돼요? 두분 다? 저 소주만 마시면 세병 오! 소주만 마시면 근데 진짜 잘 마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 하이볼 한캔한개 마셔도 취하고 와인 세잔 마셔도 취해요 케미는 주량이 어떻게 해세요 글쎄 소주 한 소주 한병 먹지 않을까? 근데 맨날 몰라 섞어 마셔서 아... 또병말고안 먹던데? 근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어전 있어요 전한짝 마시는 사람 봤어요 <웃음> 대박이다 근데 이 사람은 쇠했는데 깬대요 술을 마시면서 깨요? 네 마시면서 대박이다. 깬대요 대박이다 난 그게 너무 부러워 20병씩 마시는 거야? 진짜로 소주를? 네 그저 죽을 뻔했어요 저술 마시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근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느린 편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좀잘 마시는 사람들은 일단 티가 안 나요. 맞아. 맞아. 티가 안 나고 그 정신이 그 술주정이 많이 없는 사람들. 맞아. 그러다 깨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겁났어요. 대박이다. 어졸요라이더를제대로안 먹었어 당신.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잠은 깨니까 아잠 깨잖아 근데 난 진짜 이거는 여기 와서 알았잖아 되게 좋아 우리 맞아요. 커플은 11시부터 11시 반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마셔야 돼 괜찮아? 뭐가? 부드러워? 어 괜찮아 잠 음. 씻고 있어 녹이고 있어 어 맛있어 그렇죠 엄청 어, 맛있어 잘 골랐다 응 투자 미님 초이스 굿 음. 야, 진짜 이게 사회생활할 때 목소리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 그죠, 그죠, 그죠. 집되고 나왔지. 나 진짜 몰라요. 어, 난 내가 똑같다 생각해. 그러니까 어. 저 뻔뻔하게 보인대. <웃음>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거. <웃음> 아 정말요? 아, 아 어. 맞아. 아 진짜요? 아가 들어가야 돼. 아 진짜. 요 <웃음> <근데> 너도 <웃음> 아 진짜 습관이. 그래 나도 그러더라고. 그냥 너네 어. 별로 궁금하지 않데아 진짜? 그래 난섬페이님그 어드바이스 때문에 알아. 내가 너무 안 듣고 있구나 아니 <웃음> 너가 멀티가 진짜 안돼어난 진짜 안돼 근데 진짜 심한 사람 뭔지 알죠? 오, 들고 있다가 이걸 하면 이게 떨어져 너도 떨어지니? 나는 그정도 아니야 아. 그 사람은 쇼핑을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디 이마트에 장 보러 가면 돼? 이 집을 때마다 떨어뜨릴 거야 카트 집을 때마다 그래서 카트가 있는 건가? 이게 난 지적인 사람도 너무 멀티. 난 마트 형첫 촬영 때난 놀랐잖아 아 진짜? 제가 첫 촬영 그 구경하러 갔을 때가 그러니까. 커피 아, 비교하는 거였어요 왔어. 비용이 나오는데 거침이 없어. 아 진짜? 그리고 나는 마태영이 막 자기 발음 안 좋다고 네.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매력인 것 같아. 음... 어. <웃음> 그래서 알았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았어요. <웃음>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건 알아줘. 걔가 초등학생 때안 그랬어. 그럼 세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만 초등학교. <웃음> 와 <웃음> 진짜 인연이. 그때는 <웃음> 안 친했잖아요. 응,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했어. 얼마나 친했냐면 걔가 내팔프로트려도 지금까지 친구인 거. 경찰 노비를 갑자기 나한테 했는데 경, 경찰과 도둑 어, 경찰 노비. 얘는 도둑이 아닌데 진... 경찰이야. 예순 <웃음> 전인데. 집어 놀이야. 그러니까 나는 <웃음>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단을 <웃음> 올라가고 있었는데 걔가 경찰이다 이러면서 <웃음> 이렇게 팔을 <웃음> 꺾어가지고 이렇게 닦했는데 <딱> <웃음> 의사가 인대가 줄넘기처럼 늘어났다고. <웃음> 그래서 장모님이 마이안 <마피아> 좋아해. <웃음> 아니 잠깐만 나 장모님을 들어가지고 장모님이란 단어가 되게 새롭게 느껴졌다. 맞네 <웃음> 네. 장모님이지. 근데 유진 씨. 아죄송해요 지금 고양이 밥줄 시간인데 제가 오늘 못 줘가지고 일하고. 고양이 거. 밥을 줄때 피곤하세요? 저는 지금 시기고 올라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왜 지금? <웃음> 4시 35분이죠? 너무 <웃음> 소름 돋는다 진짜 저 <웃음> 가릴게요 유진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아안 취했고 졸린 거예요? 왜 졸리죠? 라이트를 마셨는데? 짠 <웃음> <웃음> 라이트를 비었습니다 이말의 뜻은 저희는 밤을 쉴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굵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고 굵게 효율적이게 사용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대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 저 차가운 심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 꿈이 심장이 안 띕니다 안돼요네 <웃음> 그럴 리가 없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차가운 심장 제구비도 네, 심장을 되게 만드는 라이터. 드셔보시죠. 정훈아. 전 진심이에요. 좀 진정 좀 해. 저는 왜 밤을 샜냐? 라이터를 비우기 위해서. 정훈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신 눈이 풀렸어요. 왜냐 라이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라이터를 분명히 다 비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 지금 술때문이지 뭐. 나술안 취했는데? 난 취하면 취했다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네, 하세요. 평소대로. 네. <웃음> 가까이 가고 네, 가까이 가고 <웃음> 맞으셨다가 피하고 맞았다가 피하고 you h o 지금 몇 시죠? t 시 o n t e n t I told you how to get 콘텐츠 w 하다가 홍초를 벌칙으로 마시는 걸 했는데 자 오늘은 노래 맞출건데 13년도에 명곡들 한번 맞춰봅시다 how to get a n 라라 c o 마 t e n t I told 승리! 진 사람은 홍초벌칙이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꼬비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귀에다가 속삭여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흑에서 하겠습니다. 어? 소원은! 죄송합니 사랑해 한번 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신나가지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얘가 그때 홍초를 들고 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퍽 밀쳐서 바닥에 계속 팍 쏟아버렸어요. 음. 잠깐만. <웃음> 어 괜찮아? 미바지야 <웃음> 미안해. 미안해. 너더 깔끔해. <웃음> 아네네 네, 네, 네. 이거 딱힐 거? 안딱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끝나고 옷 빨아주자 해서 빨아줬어? 열심히 둘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바지가 안 말라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렇네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밤새면 다양한 걸할줄 알았는데 딱이 자리에서 지금 4시간째 술만 먹고 그래요 음,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전 이게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직장생활 아, 뭘 자꾸 여기에 나... 설득하고 싶은 건데 신으실 tellement...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직장 상사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간다면 키가왜 싫어? 키가왜 <웃음> 싫어요? 제입 보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입만 보여요 <웃음> 제입 보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그럼 어디를 보고 얘기해? 아니! 목울리보고 뭐. 아니 그 얘기를 할때 입을 안 보는 게더 변태 같아 했을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오케이. 나는 사실 오늘 밤을 새야 하 이유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거든 근데 일을 못했네요? 근데 여기서 떠들다가 <웃음> 서 쳐먹고 이 둘이 뭔지 우리가 뭔지 고민하고 <웃음> 카메라 켜가지고 가식한 번 확인하고 켜지면 이래 그니까 러왜 이러는 거야? 나. 내가 카메라 켜질 때만 이러지 않잖아 저 카메라 없을 때더 잘해줘요 이거.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카메라 맞아. 없을 때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좀 어두운 데 있을 때더 안아주고 어두운 응. 데 있으면 그건 본능이에요, 사람이 본능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이게 뭐야? <웃음> 이거 라이터로 한거예요와 <웃음>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졸리다 아니 그냥 생각 자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 지금 계속 굴러가요 라이터를 짓고 싶다 근데 유진이가 막을 것 같다 이 모든 게다 개선됐어요 하지만 할 거예요 라이터 덕분에 3시간 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수 있습니다 아, 피곤해 안녕, 저 퇴근할게요. 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눈 아파. <웃음> 근눈 아프지도 않아. 왜냐? 네. 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 뭐 해뜨는 거 봐야 되나요, 같이? 칫솔 사와야지. 아 칫솔. 아. 어 양치도 하고 싶다. 맞아. 여러분, 저희 이제 양치를 한번 해보러 갈까요? <웃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양치하는 게뭐 결혼식 오리는 것만. <웃음> <웃음> 선물 주세요. 맞습니 선물 주세요. 사실 선물 다 준비해놨어. 진짜로요? 네. 거짓말. 네. 야 아, 누가 이겼죠? 선물이네. 너이상씨 진짜 좋아하 <웃음> 닮았어. 닮았어. 아이좀감동이전 감동 아니에요. 전 파일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파리 닮았어요. 본인 이 본인, 좋아해요. 본인, 본인 본인이 파일이가 닮았어. 저는 아그 어,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엔딩을 알아요. 뭔데요? 당신 양세찬을. 네네. 안녕. <웃음> <웃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샐 때 진짜 좋은 음료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 좀만 더 보내주시면 감사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짜 특히 구매를 저희 믿고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제품은 저희가 별로였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정말 정말 좋아요, 진짜 자, 라이트홀 먹고 밤새기 해, 해 성공! 7시 13분 밤을 샜습니다 와 7시 13분 야니다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라이터 진심이었다. 고고요